드레인하기 적절한 온도가 되면 작업을 시작합니다. 언더커버를 탈거합니다. 기존 미션오일을 배출합니다. 상태는 좋지 않아 보이네요. 시간을 충분히 들여 배출해줍니다. 잭 포인트에 고무를댄후 차량을 살짝 들어올려 잔유를 배출해 주고요 QM 측수는 오일 필터가 외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일팬 탈거 없이 필터 교체가 가능하죠 기존 오일 필터와 필터 가스켓 모두 제거합니다 교체될 부품들의 모습입니다. 카트리지 필터와 필터 하우징 가스켓 그리고 드레인 플러그 와셔입니다. GM6는 평 와셔가 아닌 크로시 타입의 와셔가 사용됩니다. 신품 필터 실링 및 하우징 가스켓에 신유를 바른 후 성착합니다.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정확하게 체결하고요. 드레인 플러그 와셔를 신품으로 교체합니다 재사용은 금지입니다 플러그를 손으로 돌려준 후 토크 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정확하게 체결합니다 작업 부위를 클리닝하고요 준비한 오일은 네노삼성 CBT 오일입니다 CBT 변속기는 반드시 전용 오일을 사용해야 하며 해당 오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작업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입구를 통해 신유를 주입합니다 레벨링 작업을 감안한 용량을 넣어주고요 시동을 걸고 신유가 잘돌도록 변속을 시작합니다 피단이 위치 후 레벨링 작업을 시작합니다 레벨링 플러그를 개방해 과주입된 이슈들를 배출합니다 푸르다 뚝뚝 떨어지기 시작할 때 플러그를 체결합니다 작업은 38도에서 마무리하였습니다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체결하였고요 작업 부위를 클리닝합니다 q m 칫에서 배출된 CVT 오일의 모습입니다 좌측은 기존 사용류, 우측은 레벨링시 배출된 오일입니다 교체된 부품들의 모습이고요 시연전을 다녀온 후 작업 부위를 확인합니다 깨끗하네요 진단기를 통한 DTC 체크까지 하면 작업은 종료입니다